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직접 만든 대왕 치즈볼 하고요! 뿌링 치즈볼! 그냥 치즈볼? 직접 만든 대왕 치즈 하나 둘 셋! 치즈 나오는 거 어! 치즈 아, 대박! 끊어져끊어져봐 한입 베어 먹어볼게요! 안 r o 음. 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근데 그 너무 큰데? 분명히 좋아. 내가 좋아하는 치즈가 크니까 좋은데, 질리다고 해야 되나?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음.. 히스타드 핸 배터리가 없어 큰일났다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오! 이야! 오 이건 치즈가 조금 들어간 거거든요 마지막에 한거라 그래서 그런지 이거는 조금 빵이 두툼해요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배추는 거 믿고 빨리 먹었지요? 이거는 나중에 대표목 가겠어요 지금 찌즈가 너무 물려 배터리가 없어서 급하게 먹었는데요 여러분 이 만든 영상은 이쪽 클릭하시면 있으니까요 만든 영상 한번씩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왕 찌즈을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그럴줄 알았어 여러분 <웃음> 꺼졌어요 <웃음> 네 그럼 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나? 영상을 <웃음>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